안녕하세요. 저희 틴더비앤비의 용감한 버스킹을 시작하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도와가 지나가네 너와 나 함께한 추억들을 집어보네 우리가 웃던 날들 In my distance is a time In this time in l o e 와양양 멈춰진 시간의, 시간의 온도 돌아온 발자국을 지우고 새로운 길 위에 놓여 산들산들 일랑일랑 발이 닿는데 떠나고 싶은데 해 나대 거리 두기 거긴 멀리 멈춰봐 아직 나는 여긴데라라라내 모습 but n no, no, no. 우리 거리 t h today